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어, 드디어 제가 유튜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양코치 외왕거래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의 현재 200분이 이제 새로 채팅방에 들어온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파운드엔과 us30을 같이 거래를 해볼 생각인데요 양코치 회원 거래 즉 마스터 클래스 f x 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저와 같이 매주 뉴욕시장에서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파운드엔과 us30을 거래를 해 가지고 같이 수익을 내볼 생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거래를 하는 영상보다는 제가 파운드엔을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고 셋업을 하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 셋업이 어떤 셋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셋업은 파운드 앤 셋업입니다 지금 화면에 어 나와있는 차트인데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이제 비포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우선 제가 이제 본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아 참고로 데일리 차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상승 출세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와 우리가 이제 할 거래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 더 좋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포트 즉 지지선을 찾아 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박스로 제가 가로로 노란색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박스에서 그리고 출발하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거래를 하여서 이러한 방향으로 거래를 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측을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가 않지만은 가격이 160입니다 160거진 160에 딱 떨어지는 이제 구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실리적으로 가격이 160딱 0으로 딱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러고 나서 추세선, 추세선 터치와 서포트 터치, 지지선 터치죠 이세 가지가 중복되어서 같은 구간에서 이제 가격과 같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상방으로 바운스를 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은 이제 거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160에서 정확히 가격이 도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160만이 아니라 이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대가 아니라 가격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밑으로 20핍, 위로 20핍을 준다면 159.80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160.20 구간에서 즉약 40핍 정도의 구간에서 가격이 충분히 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포였고요 8월 15일날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입니다파운드에 4시간 차트고요 제가 169관에서 매수를 한다는 이제 박스를 제가 그어두었고요 말씀해드린대로 약간 20핏 위로 20핏 밑으로 보시면은 160.20, 159.80, 약 40핏 정도의 아,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어디에서든지 엔트를 잡으셔도 무방하다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160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혹시 160과 160.20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 엔트를 잡았다면 현재 약 330이 넘는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데일리 차트를 확인했을 때 지금 약 이틀간 아주 좋은 분리시캔들을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수 즉분리시가 분리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시간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 왼쪽에서 이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제 하방 출세선이 있죠 하방 출세선에 이제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저항선 즉 영어로 이제 레지센스 레벨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레지센스 레벨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서 현재 레전스 레벨에 이제 딱 터치를 한 후에 지금 현재 하방으로 살짝 반동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은 여기서 일단 수익의 반을 청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를 나머지 반스탑로스를 이제 엔트리 레벨이나 혹은 이제 수익의 그 반의 반을 챙겨가면서 거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리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방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방 추세선 있죠 이 하방 추세선 위로 이제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주고 그 다음에 약 166레벨 정도까지 166레벨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데일리 이제 추세를 보았을 때 그리고 위클리 추세를 보았을 때 166까지 가는 것은 아무래도 어 시간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 추세선을 뚫지 못하거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방 추세선을 뚫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이 삼각형 좁아지고 있는 삼각형 안에서 어, 횡보를 할시 충분히 하방으로 한번더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두 가지를 생각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만약에 이레진스 가격권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 옆으로 그러면은 우선 첫번째 하방 타깃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과 그 다음에 160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60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데일리 차트를 기준으로 160 밑으로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다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과 160 하방으로 데일리 캔들 클로즈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서포트 구간이 깨진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 하방의 움직임에 조금 더 주의깊게 보면서 그 다음 서포트까지 저희가 매도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예 같은 경우는 현재 아주 좋은 매수 세럽이 나왔고요 지금 딱 어느 정도 레지스 레벨에 도착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서포트가 어디냐 그 다음 서포트에서 매수를 한것 혹은 이 164레벨 아니면 166레벨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160 밑으로 하방 브레이크하우 나온다 데일리 캔들 기준으로 하방, 하방 브레이크하우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로 또 좋은 셋업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거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저와 같이 뉴욕장에서 거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m a s t e r c l a s s f x c o m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